반가워요, 방금련 씨. 저는 에리라고 해요. 평소 저희 저수지가 신세를 진 모양이네요. 저수지의 가족이 될 몸으로서 감사드려요. 으이, 또 시작이네. 이제는 뭐라고 하기도 지친다. 에리? 이름이 에리라고? 왜? 뭐 문제 있어? 아, 아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서. 그보다 중개인 꼬마... 몸은 좀 어때? 심장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했었잖아. 너 수술실로 운반해준 거 누구였는지 기억나? 어, 맞아. 당신이 데려다주려 했었지. 그러다 내가 멋대로 굴어서 폐를 끼쳤고. 그때는 정말 미안. 그리고 고마워. 이 빚은 나중에 꼭 갚을게. <웃음> 됐어? 이렇게 멀쩡해졌으니 갚았다고 쳐. 덕분에 나도 심부름꾼 애들한테 면이 서겠네. 너 잘못됐으면 내가 개들을 어떤 얼굴로 보겠어? 아, 이렇게 아니라 얼른 만나러 가봐. 개들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응, 응,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으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그런가? 아, 임시지부장한테도 가봐야겠다. 우리 심부름꾼들도 그쪽에 있겠지? 아니요. 인사는 잠시 뒤로 미뤄야할것 같아요. 안개가... 갑자기 이상한 안개가 주위에 깔리고 있어요. 어 지, 진짜네! 고점까지 넘어오지 않는 것 같지만... 위상력 억제기에 가로막힌 걸 거야. 그렇다면 차원종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건데? 나가봐야겠군요. 다녀올게요, 저수지. 음... 응 무리하지는 말고 나는 임시 지부장한테 가서 상황을 물어볼게 에리 주에리 아닐거야 설마 그럴리가 너무 주제넘은 일에 나서지마 알겠지? 에리야 아, 여기야 여기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김희정이에요 드디어 실제로 만나 뵙게 되네요 그나저나 몸은 괜찮으신가요? 저 안개를 정찰하고 오셨다면서요? 너무 경솔하셨어요. 저 안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일단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아마 저와 합체한 물방울씨 덕분이겠죠. 독성물질에 내성도 강한 편이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보고 후 지시대로 행동해주세요. 이런, 열심히 하면 점수를 딸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깎인 모양이네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남포동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니까요. 어쨌든 정찰로 알아내신 것들을 보고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개는 밖에 차원종들이 내쉬는 숨 같았어요. 우리 차원엔 없는 입자 같던데 다아서 좋을 건 없어 보였어요 실제로 숨을 내쉬는 차원종들도 남포동에서 봤던 차원종들과 달라 보였고요 도움이 될까 해서 자네를 몇개 주어왔는데 한번 분석해 보시겠어요? 고마워요 당장 저희 측 연구원에게 보내둘게요 우선 특경대 분들께 위상변이 키트를 지급해야겠네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미세 입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모르니 에리씨도 이 키트를 사용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다른 클로저 팀들도 있는거 아니었나요 아 죄송해요 알려드리는게 늦어져서 실은 남포동에서 교신할 때 말씀드려야 했는데 에너 벨의 감청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센텀 시티의 재난피해 복구차 상주했던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클로저 네개팀 검은양 팀과 늑대개 팀 사냥터지기 팀과 시공지 팀은 바로 어제부로 남극을 향해 출발했어요. 도주한 미하엘 폰키스크가 그곳으로 향하기도 했고, 따로 남극으로 파견한 조사 대원들도 행방불명됐거든요. 그래서 남포동에서 격전이 있었을 때도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들을 파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장미숙 씨가 무리해서 저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곳의 공백이 마음에 걸리셨던 거겠죠. 그래서 면목 없지만 에리씨에게는 센텀시티의 방어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서울지부에 요청을 넣어뒀으니 늦어도 오늘 중엔 지원 병력이 도착할 거예요. 정말 면목이 없네요. 안전을 위해 여러분을 부른 거였는데. 좋아요. 그럼 저는 다시 나갔다 올게요. 안개가 한층 더 짙어져 가니까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죠. 잠시 실례할게요. 혹시 당신이 임시클로자 에리시인가요 남포동에서 같이 온 일행분의 성함은 저수시고요 글쎄요. 일단 제 이름이 에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무슨 볼일이신가요? 그쪽은 또 누구시고요? 저는 유니온 기술지원팀 소속의 정도연이라고 해요. 임시 지부장님의 지시로 차원종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당신이 저수지 씨의 일행이라는 걸 알게 돼서요. 일행이라면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웃음> 너무 그렇게 경계하지 마세요. 주치의로서 수술한 환자의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니까요. 주치? 수술이라면? 네. 저수지씨의 인공심장 제가 이식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어,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무례를 물회를... 아니에요 그만큼 저수지씨를 아끼셔서 그런 거잖아요 시궁지팀의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이더군요 다들 가족처럼 저수지씨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수지씨는 좀 어떻죠? 면역 거부 반응이나 억제 부작용은 없고요. 적어도 캐롤리엘 씨가 검사하셨을 때는 없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항할 경우엔 저를 불러주시고요. 그러고 보니 혹시 제가 가져온 차원종의 잔해는 어떻게 됐나요? 우선 체조직에서 기존의 차원종과 변질된 부위를 발견했어요. 동일한 외형과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에 수중호흡용 기관이 생성되어 있었죠 생선의 아가미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수중에서 활동하는 차원종도 있으니까 아니요, 가져오신 차원종의 자네는 메뚜기, 호퍼 타입이었어요 원래 육상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했던 차원종의 육체에 수중호흡용 기관이 생성된 거예요 신서울 일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육체가 변질된 차원종들이 나타났고 그 변질을 일으킨 걸로 추정되는 기화된 2차원의 해수가 안개로 나타났었죠. 2차원의 해수? 그건 뭐죠? 머멘타입의 차원종들과 싸워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해양 차원종들의 잔해에서는 염류가 추출되곤 하죠. 내부 차원의 염류와 유사하면서도 이 차원의 물질이 뒤섞인 염류가요. 이에 연구자들은 외부 차원에도 내부 차원의 바다와 유사한 환경이 존재하고 그 바다에 특화된 차원종이 존재할 거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하지만 가설은 가설이었을 뿐이죠. 내부 차원에 넘어온 차원종에게 묻어서 변질된 염류일 수도 있기에. 그런데 그 가설이 증명되었다는 거군요. 신서울에 나타났다는 안개들로요 네 그때 밝혀진 바로는 해적 깊은 곳에서 차원문이 발생했고 그 차원문을 통해 이 차원의 해수가 내부 차원으로 유입되는 순간 고열로 기화되어 안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개는 접촉한 대상의 성질을 강제로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지금처럼 수중활동에 적합한 생명체로요. 그럼 만약 그 안개의 차원종이 아니라 위상력이 없는 사람들이 노출된다면... 뭔가 정신의 변질이 생기겠죠. 당시에 노출된 특경대원들도 의식을 잃거나 순직했어요. 그리고 개중에서 의식을 되찾은 대원들도... <웃음> 이건... 이 비명소리는 특경대가 있는 쪽이에요. 그것도 안개와 가까운 외곽 쪽이요. 다시 만나요. 행운을 빌게요. 다친 곳이... 허유미 경감님, 무슨 일인가요? 아, 정도현 박사님! 외곽에서 경비를 서던 대원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점으로 세워들어오는 안개와 접촉하신 것 같아요. 우려했던 일이... 일단 다들 물러서라고 하세요. 이 이상 피해자가 나와선 안 돼요. 으악! 으악! 이런... 이미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귓가에 도단한 아가미를 보세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그럴 수가...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요 신서울에서 본 바로는 대부분 아가미가 마를 때까지 고통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락사로 고통을 덜어주는 편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위상력 억제기가 막아주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안개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그렇다고 마땅한 방호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마련할 수도 그래? 그럼 방호복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저수지? 만들어주다뇨? 설마 당신이? 응, 보니까 파닥 떠오르더라고. 어떤 옷이 저 안개에 어울릴지가 말이야. <웃음> 우리 재봉사님 또 영감이 번뜩이셨나 보네요. 그럼 저는 뭘 해주면 될까요? 지난번처럼 인형들의 자네를 가져오면 될까요? 아니 이번에는 생선 녀석들의 자네로. 당신의 몸 소중히 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어디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으면 저, 정말 옷을 만들고 있어요 차은종들의 잔에 바느질을 해서 안개를 막는 방호복을 만들려는 걸까요? 하지만 단순한 바느질만으론 그런 장비를 만들 수가 괜찮아요 가능할 거예요 임시 지부장님? 저수지 씨는 위상능력자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특수한 옷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미 남포동에서도 그 능력으로 차원 종들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보고서를 드릴게요. 에이, 다 됐다! 다 만들었어! 네? 벌써요? 어느새... 잠깐 눈을 떼고 있었을 뿐인데... 실제로 봐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만한 슈트를 혼자... 그 짧은 순간에 만들어내다니 제대로 방호 기능을 갖췄을까요? 아무리 봐도 무리일 것 같은데 에이 신라네 정말 빨리 만들었다고 해서 대충 만든 건 아니거든? 자 의심되면 한번 보던가 안개 때문에 쓰러진 특경대원에게 입혀봐 그럼 바로 효과를 알수 있을 거야 바보야 증상이... 가라앉았어요. 저수지씨의 방호복을 입히니 바로... 허유미 경감님, 대원분의 변질 상태는 어떤가요? 빛가이 보이던 아감이... 변질된 기간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상을 보이던 바이탈 사인도 정상화되고 있고요.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니... 어떻게 감사 인사와 사과를 드려야 할지... 어때? 이제는 믿을 수 있겠어? 전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요, 저수지. 당신이라면 꼭 해낼 거라고요. 아무튼 이걸로 안개에 대한 대책은 생긴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는 거죠? 네. 위상력 억제기 쪽에서는 계속 안개가 세어 들어오니까요. 역시 안개의 발생지. 원흉을 찾아서 제거할 수밖에 없겠군요. 에리씨, 이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소득이 달만한 것을 찾아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확인해볼 것도 있고요 옷 새로 하나 지어줄게 영... 2차원의 해수라고 했었죠 그럼 역시 방울씨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제가 멀쩡한 이유라면 그것밖에 없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럴 때만 꼭 입을 다무시네요 <웃음> 알았어요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릴게요. 말하기 싫은 과거 한들쯤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어? 왜그러서 이쪽 방향에 뭔가가 있다고요? 원흉. 안개의 발생지일지도 모르겠군요. 고마워요, 방울씨. 그 과거까지. 자! 맞춰보죠, 어? 미끄러지는 손톱은 같이 비 시원하게 가기바위보스더해흐흐 큰일이자아 가자. 빵야! 이 흐름을 따라서 가요, 바무시, 점프해요. 어지러워하지게, 빵야! 시원하게, 이 패! 타이밍을 맞춰보죠. 가볼게! <웃음> 친구야, 어디 가?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이리 오라니까? 자,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어라? 손이 뜯겨 나갔네? 일부러 살짝 잡은건데? 뭐야? 이정도로 죽은거야? 너무 약하잖아? 약한건 친구가 아니야 다른 친구를 찾으러 가야겠다 이건 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네요 차원종이 차원종을 죽이다니... 같은 편이 아닌걸까요? 어? 거기 너... 뭐야? 생긴건 인간인데... 우리랑 같은 냄새가 나네? 오빠랑 언니들이 있는 바다의 향이나.. 혹시 너.. 강해? 강한 인간이야? 그렇다면 나랑 놀자!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봐줄게!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전에 차원종처럼 죽일 건가요? 응! 망가지면 친구가 아니거든! 언니가 그랬어! 강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일단 한 마디만 할게요 당신이 말한 그런 건 친구가 아니에요 앞뒤 아, 처음에 잘 따라오세요. 시원하게, 리프트 타입. 가볼게요. <웃음> 대단해. 너 이리저리 잘 피하는구나. <웃음> 저는 좀 지치네요. 이만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랑 더 놀자. 내가 잘.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애들은 다망가졌단 말이야 너랑은 오래오래 놀고 싶어 모처럼 만난 진정한 친구니까 친구 다음에 만나면 친구가 뭔지부터 알려줘야겠네요 어? 다음에 또 만나줄 거야? 진짜지 약속한 거다? 그럼 이번엔 보내줄게 다시 놀러와 친구야 에리오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다 치료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고마워요. 혹시 의무병이신가요? 아, 네. 그러고 보니 아까는 제대로 소개도 못했네요. 도산특수경찰대대 소속 허유미 경감이라고 해요. 의료단지인 센텀시티의 관리를 맡고 있죠. 의무병이 워낙 적다보니 얼떨결에 맞게 된 거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그래서 아까는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도 동료의 목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역시 저한테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는 이런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경감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수지도 경감님을 도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요 유유언님 심호흡 좀 할게요 그나저나 저수지는 어디 있죠?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아... 저수지씨라면 대피소 쪽에서 작업 중이세요 일전에 만든 안개 차단용 방호복을 양산하고 계시죠 양산?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건가요? 네... 저수지씨 본인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자고 하셔서요 하지만 그것도 보통 작업량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벌써 여덟 벌이 넘게 만들고 계세요 그것도 한벌씩 만들 때마다 점점 더 빨라지면서요 마치 어디선가 이미 만들어진 걸 꺼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특별 능력이라곤 해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지 저수지의 표정은요? 많이 힘들어하던가요? 아, 아니요 아 오히려 즐거워하셔서 너무 재미있어하셔서 말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웃음> 그래요 그런 거라면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원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처럼 보순이 원칙이니 하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가족으로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힘들면 못하겠다고 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네, 네 직접 말씀은 안 전하시고요? 집중하는데 방해하기 싫어서요 그리고 따로 선약이 있거든요 부디 우리의 센텀시티를 구해주세요 어, 왔구나 진짜 와줬어 나랑 한 약속 지켜줬구나 정말 기뻐 친구야 아직 친구는 아니지 않나요? 전 받아들인 기억이 없는데 우리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아야 오래 놀수 있을까? <웃음> 그래요 제가 가족 타령을 할때 저수지가 이런 기분이었군요 어쨌든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진정한 친구가 뭔지 말이에요 응, 응 기대돼 그래서 나랑 뭐하고 놀 거야? 술래잡기는 어때요? 제가 도망치고 당신이 잡는 거죠 우와 통했어 나도 술래잡기 엄청 좋아해 역시 척하면 딱이네 이런게 진정한 친구구나 아니 전 아직 아무것도 잡히는 쪽이 벌로 꿀범맞는 거야 실수로 죽으면 안돼 알았지? 제발 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놀람> <놀람> 앞이 <정형>. 둘이서 하나 올려치고 불코 하동이 박차고 슛.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야! 잡힐 듯이 잡히지가 않아! 덕분에 제 체력은 바닥날 것 같지만요. 어쨌든 슬슬 마침표를 찍도록 하죠. 방울씨 지금이에요! 어라? 뭐야? 이 커다란 물방울은? 내 몸을 가뒀어! 나갈 수가 없어! 소개가 늦었네요. 제 친구 물방울씨예요. 셀은 아까부터 당신에게 썼던 화살들 전부 이 방울씨로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당신 주위에 방울씨를 분산시켜두고 기회를 봐서 하나로 합쳐지게 한 거죠 부족한 수분을 대기 중에서 끌어오느라 시간이 더 걸렸지만 <웃음> 안 나가죠! 때려도 다 튕겨나와! 방울씨라고 했지! 얘도 재밌다! 마음에 들었어! 고맙군요 하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거든요 방울씨에게 갇힌 이상 모든 충격이 흡수... 잠깐... 그만... <놀람> 터졌어? 방울씨 감옥이... 거기다 저 모습... 검게 물든 액체는... <놀람> 어지러워... 어지럽지만 놀거야 놀자, 친구야 신나게 더 신나게 둘다 죽을 때까지 노는 거야 어디? <목소리> 잘 따라오세요 땅이고, 폭발고 뭔지 알것같아 플레인 게이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분명... 이름이 오염 미상 당신들은 그렇게 부르다군요 기계씨 오랜만이에요 모르모트 아니 그다지 오랜만은 아닌가요? 지난번 전송과정에서 기억에 누락이 생겼어요 누구씨가 스페어바디째 데이터를 날려버릴 뻔해서요 아쉽네요 다 날아갔으면 좋았을텐데 <웃음> 여전히 건방진 모르모트네요 그래도 지금은 참을게요 저만 있으면 모를까 여기엔 동맹도 있으니까요 동맹? 그건 저 차원종을 말하는 건가요? 야, 어지러워 쉬나참 정말이지 손이 많이 간다니까요 이제 그만 정신 차려요 다시 오염 수치를 희석시켜 드릴게요 나노테크 코팅 세트 대양의 해수 도포 시작 오염 수치 하락 보고 87, 73, 61, 49 정화 완료 대상의 의식 각성 후, 어때요? 정신이 좀 들어요? 어. 넌 언니가 소개해준... 그래요! 당신들의 든든한 아군이에요 이제야 좀 알아보네요 아직 좀 메스꺼울 거예요 급하게 빼내느라 잔류하는 독이 있어서요 아무튼 상황은 종료예요 당신도 그쪽의 모르모트도 돌아가세요. 아님 뭔가요? 지금 당장 끝장을 봐야겠어요? 아니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죠. 음, 알았어. 나도 이만 가볼게. 지금 이 몸으로는 네 친구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에리씨. 무사하셨군요. 모니터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너벨에 이어서 또 다른 a 급 차원종이 나타나다니 유니온은 해당 해저형 차원종을 플로프라 부르기로 했어요. 에너벨처럼 함선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무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이 차원종은 침식된 안개의 원흉이자 단독 개체로서 에너벨을 뛰어넘는 기량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오염된 외부 차원의 힘을 증폭시켜 사용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건 그런 플로프를 에너벨이 동맹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에너벨이 따르는 차원 정도의 군단장, 기계왕 어쩌면 플로프 역시 그의 버금가는 세력을 배후에 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김유정이에요